이거 개봉만 딱 해보고 설명서 빼놓고 바왔어요어 이걸로 하셨네 네자 <웃음> 오늘 릴 튜닝 하신다는 사장님 처음 뵈러 왔습니다 근데 꼭 지인 같대 카톡 뭐한 두번 했어요 말이지 여러 번뵌거 같애 그쵸 친근하시고 <웃음> 또자 볼까요? 예예 예. 우라노 인쇼 G2 개봉하자마자 바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선물 받으러 왔어요 카톡하고 처음에 그 카디프 사장님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? 이렇게 문의드리고 할때 그때 이미 지인이 되어버리셨어 요어또 <웃음> 그게 뭐예요? 이게 하다보니까 네. 굴러다니잖아요 릴리 예. 예. 뭐 스크래치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. 막 흔들리고 하니까 작업할 때이렇게 하나 못쓰는 것 같다가 해놨어요 참, 이것도 만드신 거죠? 그러면? 네 이야 그... 예. 예. 저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밀, 분해, 튜닝 튜닝까지는 아니어도 분해 세척 이런 거좀 하거든요? 그래서 저도 세척은 좀 해요 그래고 재해보려고 그랬더니 오 지금부터 일 다루시는 거 보니까 초음파 음... 세척기를 구매하신 거 <웃음> 아니 굳이 초음파 세척기 아니더라도 예, 야 이해봐 이봐 이런 게 바로 저기거든 참 요즘에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가 굉장히 네. 저렴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... 근데 그런 거 진짜 하나 사서, 음. 한번 담궈다 뺐다,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어,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구나. 이거좀 많이 해봤어요. 음, G2? 아, 네. 근데 사장님께서 아까 카톡할 때 음. 그러셨잖아요. 기업이 얼마짜리 샀어요? 5조, 이거 지금 5.6 대 1입니다. 5.6 대 1인데 어, 카톡 내용으로 제 느낌상, 아, 왜 그걸 샀어? 어? 왜 이런 느낌 받았어? 그 메인 기어 튜닝하는 거 이런 거좀 다른 거예요? 아니, 똑같은데 예. 기압이가 예. 회전수잖아요 예. 그러다 보니까 저거 차이더라고요 메인 기어의 크기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 기어 크기 차이 네, 이빨 개수 차이죠 한번이게아링 예, 예. 아 어, 사이즈가 틀리니까 아근 제가 이제 이저 기압은 안 해봤으니까 음... 그러고 보면 카디프도 처음 하셨는데 난 맨날 실험용이네 그렇죠 카디프는 <웃음> 카디프를 계기로 예. 많이 좀, 생각이 많이 들었죠. 음. 음. 사실은, 달봉님께 예. 실패작이고. <웃음> 뭐, 아왜 실패작이에요? 나는 되게 만족하고 음, 쓰고 있는데. 처음, 그건 좀 실패작이에요, 지금. 와, 저 그, 분해 세척 벌써 한두번 정도 했는데, 아, 제가 진짜 좀 과격하게 이거 릴링하고, 참질하고 하다 보니까, 벌써, 유격,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, 쓰면 쓸수록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. 네, 괜찮아요. 기에 솔직히 말하면 네. 비싼 일, 싼일 네. 토너먼트 뛰시는 분들 막 비싼 일막 쓰시고 하는 거 보면 네. 똑같더라고요 음. 진짜 똑같아요. 레브로스 스피닝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레브로스를 좋아하는 게 베어링 몇개 빼고 엄청 좋아. 베어링 몇개 빼고 저거랑 똑같더라고요 레브로스가? 네. 스피닝이요? 스피닝이요. 이야, 음. 열어 예, 이게 홈이 있잖아요. 네. 네. 아, 있구나, 이건. 몇 가지가 있어요, 이렇게. 어... 카디푸는 홈이 없어갖고, 사장님께서 직접 파주시는든 네, 네, 네. 심만놓고들은 거의 다 그래요. 어... 이제 해서, 와... 솔직히 쉽구나. 말하면, 달봉이님 거는 실패자 이 뭐냐면. 어, 왜? 전 만족하고 쓰고 또.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, 어...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노하우가 생겼어요, 생겨서 요거를, 음... 그때는 두께 계산을 못,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, 음... 지금도 좀 두께 계산이 안 음... 돼요. 이거 순서 아시는 거예요? 다 똑같겠죠? <웃음> 난, 난, 보면서 네. 모르겠어, 진짜. 보다 제가 써놔요. 다음에 작업하려면. 엄청 꼼꼼하시구만. 잘먹다 아, 아, 음. <웃음> 이번에 일부러 우현들 썼어요. 괜히 문어, 뭐, 솔티스탈 LP, 그건 네. 드래그미 있거든요? 네. 근데 그 카디프 후에는, 아, 차라리 맡겨가지고, 사장님께 의뢰해가지고, 이렇게 네. 했는데. 똑같아요. 전문가는 버녀를 낼 것이 다르다 저는 15,000원인가 그 전자식 쓰고 있는데 저도 그거 있어요 <웃음> 드릴, 가서 선물로 드릴게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 아저이때니까 그거 술 먹고 자는 거랑 맨정신에 자는 거랑 틀려요 <웃음> 아 뭐야 <웃음> 전문사 박다른이 말씀하는 네. 거죠 아니 그 전자, 전자 버녀를 아, 안 했으니까 아그 네.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데이터 만들어가고 있는거예요뭐 하다보면 언젠가 뭐다 되겠지 와, 와 되게 빠르시네 여기 작업장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처럼 자작조하고 이런 공간이 꾸민 사람도 있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취미라고 하시면서도 다 갖추고 해서 다 끝에 보요 이제 달봉님은 제가 밑에다가 네. 처음에 순서가 네. 지금은 이 트랙 안정성을 바꿨어요 음. 뭐요, 26.5. 요, 걸 지금 종류별로 만들어 놓은 거. 아, 이제. 미리. 네. 와, 가아 그, 호환되는 것도 기준으로 해서. 음. 이야, 딱 맞네? 네. 시원하더라고요. 어 이게 몇 가지가 안 되는데. 응. 네. 요기서 잘해야 돼요. 다, 다시 <웃음> 한번 풀르느냐. 어. 아 풀으시면 되지. 뭐, 트 같은 거, 풀으시는 거 보니까. 사실 저런 데 스크래치 나는 거 따지시는 분이 계시고, 아니시는 분이 계시는데. 휴지 같은 거 CU 으시는거 보니까 저는 님 성격을 좀 알겠습니다 페달 굳이 안 자를게요 예예 예. 요거 나중에 쓰세요 예예 예. 쓰시고 네. 예. 물을 껴드릴게요 오 카디프에 있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주문해서 사야 돼음 이게 만약에 PVC였으면 제가 안샀을거예요음데 PC라서 산거예요 PC 폴리카보네이트 네 PVC는 열에 약하니까 어. 열에 약하니까 조금 어. 아무래도 음. 이게 마찰이 생기는 분이더라요 음. 그거는 왜 조기 하시는거예요 이게 1일이니까 이게 예. 어, 조금 혹시 모른 이발이들이 있으니면 이발이가 뭐지? 티끌 어. 티끌이나 뭐 이런게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. 이제 그게 기아에 들어가면 기아 손상이 되니까 아 어. 고온사포로 안약을 대비해서 뭐, 안해도 상관없는데 발봉님건 안해드렸습니다 <웃음> 제걸 왜 안해주셨어 근데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 저는 카디프 진짜 만족하고 쓰고 있다니까요 난 카디프 또살거요 뭐. 어, 진짜 괜찮아요 카디프 예. 요즘에 직구로 알리에서 파는데 예. 9만원대 에 팔아요 9만원대인가? 9만 10만원 정도 네. 예. 9원도면 그뭐 진짜 가성비 예. 제가 봤을때 가성비로 음. 최고가 여러분 제가 영상이 잘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데 저는 쭈꾸미를 하더라도 그 후킹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후킹 과격한 릴링 이런 거에 몇 년을 버텼어요 카디프가 제가 잘은 모르는 아마추어지만 이 메인기어라든지 피니언기어 이런 상태를 보면 카디프는 아직도 짱짱해요 카디프 권해드립니다 사장님 전문가님께서도 괜찮은 일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뭐 하는거죠? 이게 뭐야 드랙인가요? 네 예. 드랙 누르면 따라가? 얘가 돌, 예. 아 돌면서 탁 쳐주면 얘가 이제 아 아하 얘가 누르면 얘가 올라가면탁 쳐주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예, 이렇게, 예, 예. 이렇게 뜯으신 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 우라노는 꼭 마지막에 실수하는 게 제가 몇번 해봤더니 예. 우라노는 이거 달려있잖아요 선바 예. 선바 이거 뭐야 뭐라 그래? 스토프라 그랬나요? 예. 이놈을 꼭 빼놓고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위로 올려놓는 다음에 예. 해야 되는데 예. 그리고 아 조립하고 나면 얘가 없어 요거, 하 요걸 좀, 조심히 하셔야 돼 음. 그리고 요거 빠지면 진짜 답 없어요. 뭐, 요, 요 스프링? <웃음> 왜요? 예, 다시 예, 끼우기 힘들가 은근히 다, 요, 장력이 세더라고요. 음. 요, 요, 장력보다 요거 훨씬 두껍잖아요. 요런 거, 요거 음. 요건 끼기 쉬웠는데, 음. 요거 끌려니까 뭐, 장비 좋은 게 있으면 음.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어, 안되더라고 음. 조심해야 되는데, 저는 그런 말씀들은 또 도전해보고 싶요 네. 어차피 까실 거잖아요. <웃음> 근데 이미 이건 사장님 블로그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? 여러분 블로그 주소는 용스커버리지입니다 Y O N G S 커버리지 C O V E R A G E 렇게 나오나요? 그게 검색하면? 어 일기처럼 쓰던 거라 근데 사장님한테 의뢰드리고 문의드리고 하려면 블로그 주소를 알아서 사장님께 그 댓글로 문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갈봉님 때문에 제가 좀 네이버에서 예. 드래그 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. <웃음> 작년에 한 분이 계셨어요, 이거를. 네. 예 그러다가 B.K.님, 중... B.K.님. 예, 예, 예 B.K.님, 미니 셜로만 아무튼 그분이 하셨는데 한명안 하시더라고 중국어로. 네. 그러면서 아무도 없었어, 진짜로. 근데 제가 검색이든 뭘 하든 하든가 네, 좀 끝까지 파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진짜 끝까지 계속 검색하고 구글로도 들어가봤다 했는데 사장님 딱 걸리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로 문의 드리면서 지인처럼 되신 거죠. <웃음> 사장님 근데 참 보니까. 그때도 아다리가 좋았던 게 네. 그때 저도 이제 낚시를 시작하면서 음.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해줘라 이렇게 뭐 해줘라 그러면 되는 줄 아나 봐요. 네. 미스부를 음. 그러니까 모르시고. 근데 또 누가 해줘라 그러면 또 어, 그런 걸 하는 걸좀 재밌어 해요. 제가 <웃음> 그러다 보니까 한 2, 3주? 어, 계속 연습하고 해보고 해보고 어. 저도 사실 그 어떤 원리로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어. 그 BK님이 했다는 그걸 보고 네. 그, 그분 거 사세요 어. 제가 그랬어요 어. 그분 거 사시면 되지 않냐 했더니 어. 아 끝났어 제가 이미 그때 그분이 잠수 탄지꽤 됐다고 예. 그래서 못했다고 하시길래 사실 이게 예.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한데 예. 네 저는 접근 자체를 반대로 해가지고 저는 어... 뭐 이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음... 어디 여기들라 예예 네, 네, 거기, 거기다 했어요 다시 풀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왜? 또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아니요 아왜이성희형는걸 소리 시는게나 진짜 오예 여러분 들리시나요? 바로 됐네 바로 예와 우라노 인쇼 직투입니다 바아요 5.6 대 1인데 저는 쭉감문 봤을 거예요. 기업이가 낮으면 며칠 전에 올려드린 그 쭈꾸미 초보님들을 위한 그 영상에서는 쭈꾸미는 6 점대를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.6 대 1은 제가 빨리 감으면 되는 거예요. 대신에 빨리 감아도 어깨는 힘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우라노 인쇼어 G2 국민릴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 하신다면 범용으로 쓸 거라고 할 겁니다. 와 드래그미 엄청나게 우렁차네요. 어? 카디폰보다 더 우렁차인 것 같은데? 그게 제가 패드는 다 똑같이 만들잖아요. 예. 소재에 따라 틀리더라고요. 소재? 네. 이릴의 이, 이 소재. 지금 카디폰 같은 마그네슘 합금인가 고로돼 있을 거예요. 알루미늄 어. 합금인가? 어, 어, 어, 어. 그런 소재는 소리가 좀 묵혀요. 어, 어. 묵히는 소리가 나는데. 그래도 크던데요 그거? 알레바는 이거 이제 베스 장인데. 휴행을해 놓은 거예요. 이건 제가 엊고제 샀어요. 이거 돌려보세요 그럴까? 소리가 이거 려보세요제 풀어놓은거죠 소리가 들리죠? 오 이거 뭐야 오. 바디에 바디랑 커버에 소재에 따라서 울림이 틀려지니까 그런거 같아요 알데바란입니다 들리시나요? 이건뭐종소리같아 <웃음> 저는 사실 스크래치 이런거 신경쓰는 타입인데 사장님 이거, 이거 풀으실때 지금 드라이버질이나 공구질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주인 옆에서 해서 그런가? 아니야 카디프도 진짜 저는 나사삼 뭉개지고 이런 거좀 신경 쓰는 녀석인데 똑같이 왔더라고요 일부러 홍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저 장사 안 합니다 저는 <웃음> 근데 이거 해주시는 분이 아예 없으니까 시청자님들 분명히 사장님께 문의드릴 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셔봐야 답이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사장님 블로그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일기장이 막 도와, 도와주세요라는 사람들로 가득쳐주셨잖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 블로그로 하실 때는 비밀 댓글로 형이 내가 이드래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조르세요 조르시면 됩니다 <웃음> 제가 카톡도 많이 해보고 이제는 지인이 되셨는데 사장님 스타일이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뭐야 이거? 그리스가 이상해게 이거는 몰리코트라고 몰리브덴이네? 몰리브덴 그리스 네. 그거 비싸서 못 샀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가실때 예? 진짜예요? 네 왜? 저희보다 좀큰거더 있어요 몰리브덴 그리스 진짜 비쌉니다 릴 그리스 중에 금속 와. 나 이거 선물 받으러 왔다 대박사 더큰 선물 받으러 왔는데 금속하고 네플라스틱이나뭐 이런 재질에 이제 찾아보시면 내식성 네. 매식성하고 고열 이런 거에좀 특화된 브리스들라고 예 그래서 레이저 장비나 레이저 가공기나 NCT 머신이 이런 데가 뭐야? 음그 메인 기어 뭐 피니언 기어 이런 데다 음 이게 들어가요. 음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한번 뜯으면 한 2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오바오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걸 한번 발라놓고 그때까지 안 푸른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요? 아닙 예. 아니 닐 브리스 오일 쳐보시면 몰리브덴이 최상타예요 하이엔드. 구리스 응. 중에. 와사장님이 저거 주신댔어. <웃음> 대박 저거 세개만한거 있어요. 더큰거 있어요. 아니, 그건 사장님 보니까그래서 조금만 더 드릴 거예요. <웃음> 이, <웃음> 여러분 저거 하나면요. 한 5년, 10년 쓸 겁니다. 큰거 드릴 수 없으니까. 아..무슨 섭하신 말씀이네. 졸라. 졸라야 돼. 졸르면 들어주세요. 원래 술을 먹고 해요 손이 안 떨리는데. 발목님이 오신다네뭐 실례도 뚝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는겨. <웃음> 저는 제가 주사가 있다 보니까 술을 애들이 커가니까 이제 멀리하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어. 요 제가 사람...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저도. 네. 그때는 이제 술 먹는 게 취미였으니까. 음... 근데 제가 저는 자연히 끊었어요. 낚시는 원래 오래하셨다면서요? 저 네. 낚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. 저는 중학교 때 이미 그 민물 잉어 원투, 떡밥 원투를 했는데 그때는솔체를 음. 던졌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했어요 내 음. 네, 체격도 좀 커지고 힘도 세지고 하니까 거의 좌핸들이 많으신데 우핸들로 하늘을 니까 되게 헷갈리네 지금 <웃음> 어느 방향인지? <웃음>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도잘안되더라고요 이게 릴링을 할때 왼손으로 네. 하면 원이 동그랗게 안 그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초리대가 흔들려 이게 그게 마음에 안드니까또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. 저는 좌핸을 쓰는데 네. 오른손으로 릴링을 하면 네. 바보가 되죠. 그러니까 낚싯대가 춤을 추고 참질 같은 게 이렇게 하시잖아요. 네, 네. 그러고서 참질하고 손을 바꾸고 릴링을 하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 합리로 따지면 좌핸이 훨씬 난 거예요. 좌핸이 그렇죠 한 공정이 줄죠. 그럼 그럼요. 그게 습관이 되면 되는데. 애초에 이게 습관이란 게참 무서운 게잘안 되더라고요, 저는. 그러니까, 배스 낚시 하시는 좀 오래되신, 경력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, 네. 최근엔 다 좌핸들을 쓰지만, 음. 우핸들밖에 못 써요, 그분들은. 음. 그래서 그분들이 바다로 전향하면서, 오른손에 이제 뭐 엘보고 하시니까, 아. 왼손으로 이제 쓰려고 하더라고요. 아. 그래서, 자, 보이시나요? 저렇게 좀 쓰세요. 저렇게 푸지. 이렇게 하시면 근데 좌엔우연다 쓰는 걸추천하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쭈꾸미나 문어 같은 거 해봐 특히 문어 아. 그렇죠 문어는 노가다니까 네. 그래서 문어는 사먹는 걸로 <웃음> 양손을 다 써야돼 진짜 사장님 말씀이 진리야 진리 열 마리 걸면 무슨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시 <웃음> 쉬어야 되고요 광가 때 동출을 했는데 동출이 재밌게 재밌어요 진짜 사장님은 이제 얼굴까지 본 지인이 되셨으니까, 내가 납치를 하러 올게요. 제가 특별 이벤트 한번 할까요, 거기서? 네, 뭐, 뭐, 무슨? 동출 이벤트에서. 네. 그날 참가하시는 분들 우라노 갖고 오시면 거기서 바로 튜닝해 드리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들으셨나요? 엄청난 찬조입니다, 엄청난 찬조. 사실 이 사장님하고 농담으로 막 그랬었거든요. 내가 스폰해드리겠다 이래갖고, <웃음> 아니 무슨 스폰이에요? 이래갖고 내가 선물 드릴게요. 해래갖고 언제든지 오세요.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 오늘 선물 받으러 왔거든요. 이게 선물입니다. 오, 야 예. 여러분 들리시나요? 예. 이게 이제 된것 같아요. 예. 예. 여러분 드래그무입니다. 우라노 인슈어 G2 드래그맨. 자, 5.6대1이면. 그러니까 파워기어죠? 그 자체로. 기어이 때문에. 파워기어 사양이라고 하는 거는 릴 핸들 한 바퀴 돌릴 때 힘이 적게 들어가는 기어요 제가 사실 이것과 바낙스 LJ, 그 문어하고 광어 다운샷용, 그거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사장님께 권고를 들었습니다. 단점이 있는데, 사장님은 그 릴을 오래 사용하신 분이니까. 처음에는 없었던 그런 걸좀 느끼셨겠죠 근데 튜닝한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라노 인주어지투입니다 어느새 구독자님이 되셨어요 자 이제 조립 막바지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로저 들어오기 전에도 어 설정이셨나? 아무튼 저 한치 잡는 거 보고 계셨어 <웃음> 저 감동 받으라고 <웃음> 저는 지금 사장님이 분해 조립 하시는거 보니까 사장님 이왕에 졸라서 그 부탁들어 주실거면 릴 세척 조립 그런걸 안하세요? 할수 있죠 하는데 음, 네.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업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거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졸르세요졸르시면 어떻게 좀 협의를 해주실겁니다 아~~좋아 예자 우러노 인쇼어 G2도 드래그미 드래그미 납니다 예~~ 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~~ 여러분 용스커버리지 블로버님이세요 사장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? 저최원용이야 최자 최원자 용자 사장님이세요 예. 사장님은 아니고요아 <웃음> 제가 부르기 편하잖아 사장님 아마 다음에는 원형화 <웃음> 이러실것 같은데 <웃음> 와, 국민 베이트릴 입니다 우러노인슈어 이제 베스 하시는 분들께서도 국민일처럼 사용하시는데 드래금이 없죠? 드래금이 있는건 적어도 가격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30만원대 이상 자 이거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14만 5천원 네, 핸들은 파워핸들 제가 알루미늄 투로 했습니다 이게 거의 3만원 정도 해가지고 17만원대 릴이에요 기업비도 선택 사양이 한세가지 정도가 있고 참 좋은 릴입니다 중저가형 국민 릴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가성비가 있으니까 가성비 때문에 드래그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용스커버리지 여기 사장님께 졸라가지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드래그음 튜닝을 해주셨습니다 <웃음> 더큰 선물 받아가는데더큰 선물 와. 가격때문에 구매하지못했던 그 몰리브덴 몰리브덴 브리스 이거 선뜻 내주십니다 이렇게 드래그 튜닝이 끝이 났습니다 큰선물도 받아갑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사장님 감사드려요 저 사장님 마무리 취지 한번 해주세요 네. 용스커버리지 튜닝해주시는 사장님이세요 젊은 사장님이시고 오늘 선물 많이 받아갑니다